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여자예요 <웃음> 오늘 자역법 배워볼게요 아로마테라피에서 특히 여성들의 불쾌한 냄새 또는 좀 찝찝함 어 그런 것들을 좌욕을 통해서 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한 이후에 산모들이 후배 아리가 있거나 할 때도 자역을 했을 때그 오로 배출이 더잘 되거든요. 어, 임산부는 아니 됩니다. <웃음> 임산부 이외에 어, 또는 초경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들은 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요. 어, 그 이외에 냉대화가 있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오신 질건조증 뭐 이런 것들 또산 후에 후배아리라든지 또는 청결을 위해서 우리 자욕을 많이 하잖아요. 자욕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로즈오또가 나와 있는데 이 로즈오또는 특히 후배아리가 있을 때 어, 모유 수유를 하려면 2, 3일 정도 돼야 모유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 후배아리가 심할 경우에 한 방울로 자욕을 했을 때확 쏟아내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욕조가 없는 40대 넘은 그 갱년기 증상들이 막 오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이 로조 옷도 자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냄새가 나거나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레이디 2, 레이디 1이 있어요. 요 레이디 1으로 자역을할 때는 16방울로 자역을 하시면 냄새가 나거나 좀 찝찝함을 해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상쾌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는 어 레이디 2예요. 레이디 2는 여성들의 건강, 또 여성들의 어떤 생식기적인 문제, 호르몬의 문제, 요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레이디 2예요. 그러니까 이요 레이디 2는 어, 네 방울 넣고 자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디 1은 레이디 1은 여덟 방울 넣고 자욕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자욕하는 방법을 배워 봐야 되겠죠. 어, 세숫대야 좀 작지만 여기가 스튜디오여서 요거보다 조금 더큰 요정도 큰 세수대야가 대하, 필요합니다. 잠깐 치우고 자 요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걸 준비해 주세요. 얘는 좀 작은 편입니다. 차가운 물 붓고 물의 온도를 한 38도 정도에 맞춰야 돼 따끈한 온도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찬물 먼부 붓고 그 다음에 뜨거초부 붓겠습니다. 3 8도딱 맞췄어요. 3 8도3 8도 온수에다가 로조도로초부을할때딱한 방울만 떨어뜨리셔야 돼요. 딱한방부터 3월 초어터 향기가 예술입니다. 아쫙 퍼져요. 오일이 잘 저으면 잘 저으면 네, 더더퍼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담그시고 조금 따뜻하게 해야지 춥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목도리 같은 것을 좀 준비해서 좀 이렇게 둘둘 말고요. 목에 좀 이렇게 둘둘 말고. 다음에 이런 담요 같은 거 준비하셔서, 담요, 담요로 이렇게 뒤집어 쓰셔야 해. 어깨까지. 요, 요, 여기 요기, 요기까지, 요기, 요기까지 다 완전히 내 몸을 돌돌 말아서 그 이불, 이불 안 속에 내 몸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되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한 10분, 10분 정도만 TV를 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게 멍하게 계시면 쑥스럽잖아요. 물 대야에다 물 받아 와서 거시다 두고 치마, 넓은 치마 입으시고 엉덩이를 이 대야 속에 담근 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뒤집어 쓰고 10분 정도 TV 보셔요. 그러면 땀이 이렇게 송끝송끝 코끝에 땀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을 해요. 아, 등짝에 땀이 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덥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비닐 같은 거, 큰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씌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땀을 좀 빼고 따뜻하게 너무 땀을 많이 빼셔도 빼시면 막 찝찝하잖아요. 하지만 적당히 코끝에 땀이 나고 등짝에 땀이 매주는 덥다, 따뜻하다 느낌이 들면 됐어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자욕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어, 레이디 2로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4방울이고요. 레이디 1으로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8방울 넣는 거예요. 레이디 1을 8방울 넣는 이유는 캐리오일이 브랜딩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애션쇼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직접 그 중요한 부위에 직접 발라야 되기 때문에 캐리오일과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 레이디 2는 캐리오일에 섞여 있지 않아서 어, 그냥 원액을 넣는 거잖아요. 애온쇼네 가지가 브랜딩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직접 여기다가 네 방울 떨어뜨리고 자역을 10분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또 좋아요 누르세요. 감사합니다.